자, 지금부터 이제 아이스 5000, 7000, 뭐, 모든 거 유사한 개념이지만, 5000, 7000에 들어가는 걸 한번 설명을 해보자 네? 그래서 여기 아이스 2에다가는 우리 사람들을 넣어줘, 이렇게. 여기 세트 올이 되면, 전체 저기, 저게에 나오는 거예요. 아, 저기다가 그 프레임 좀, 좀 이쁘게 넣었으면 좋겠는데, 프레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어디 가느냐. 씬 셋업에서. 씬 셋업에. 거기서, 우리 이 모니터가 좀 작으니까, 이 모니터 완을 크게 놓고 하자. 설명해야 을 되니까 여기다가 돌려놓자. 더 키워놓자.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이쪽에다 놓자. 이, 이게 자유롭잖아. 더 키워주자.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는 굉장히 장난스럽게 한 거예요. 방송국에 인사에 저걸 하라 그러면은 사람 몇명 있어요?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저 툭툭툭툭 해? 오 여기 이 어려운 장비의 버튼 어디를 눌러줘? 안 되잖아 스위치면서. 그게 이 믹서의 개념. 저거 특수 효과를 그래, 3D 효과, 이펙터라 그래. 오 이건 이펙터 장비네요 그렇게. 왜냐하면 스위치에서 못 하는 걸이펙터라는또 다시 비싼 걸 꽂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 도한두개나방송에가면 이렇게 막 하는 게 없잖아요. 못 해. 왜냐하면 뉴스 그럼 딱 정해졌어. 얼굴 나오고 이거나 하고 끝이야. KBS가 MBC고 누구나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거는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근데 그걸 현장에서 바꿔준다. 그러니까 이제 프레젠테이션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를 약간 돌려서 또 이렇게 놓고, 여기도 돌려서 이렇게 놓고. 이거 마음대로 된다 이게. 키워주셔야죠. 자 그러면 여기가 뭐냐. 여기에 있는 요 여기 있는 요게 신 세럽이고 여기가 뭐냐면 스테디 엘리먼트로 돼 있어요. 이게 스테디 엘리먼트 집을 짓는 거예요. 스테디 고정된 집을 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장면에서 집을 짓는데 이 씬에 가서 이 카메라 여기 두 번째 카메라, 세 번째 카메라 여기서 세 번째 카메라 다섯 번째로 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첫 번째 이렇게 되는. 이걸 찍은 거지. 여기에 기준이야.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 스크린 작게 놓고 이제 저 뒤에를 장식해야 되잖아. 우리 스크린 장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본다고 보면. 뭐 모양이 어떻든간에 보자. 고 그러면 아니 뭐저거는데도 괜찮은데 이렇게 돼, 그서 그런데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걸 좀 크게 하는데 우선 스튜디오를 디자인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한 거냐면 이 V 보드 5 여기 5를 썼잖아 이거를 벽으로 넣는 거야 벽. 우리는 벽. 그럼 여기에 여기에 벽이라고 나와요, 그지 여기가 V 보드 완인데 1을 여기다가 칠판 에? vr 뭐 칠판 1 그렇게 하면 칠판 1이야 이게 이 이름이 그지? 선생님 쓰는 칠판이잖아 요거 칠판 투, 칠판3 이렇게 이름 넣으면 편하게 되는 거그래 세이브하면 이제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냐 이 일루 딱 갔을 때 선생님하고 칠판이 크게 나와야 된다 저렇게 보일 때가 있고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 이거를 이쪽에 있는 12개 여기 있는 요 12개를 열면 여기서 켰을 때 여기에 나오는 이걸칠판1 2 3가 있다.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 스튜디오가 지금 여기가 스튜디오야, 여기. 스튜디오 다 가서 여기 있는 카메라, 이 VR 카메라. 이 이게 VR 카메라. 예요 VR 스튜디오 카메라야. 응?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여기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만드네 스테딕 엘리먼트에서, 저 상태에서 책상을 여기다 놓고, 사람을 저기다 놓고, 저 월, 이 뒤에 배경을, 이 월을, 여기다 뭐 이런 걸 넣었어, 이렇게. 응? 그러면 그 공간이 되잖아. 저, 저, 저기, 이걸 이제 랜스케이프, 뭐 배경, 뭐 이렇게 넣어도 되지. 그럼 우리는 앞에 월과 뒤에 랜스케이프를 넣어서, 저걸 했다 이거예요. 근데 저저 저 뒤에 예를 들어서 이, 이 벽에다가 우리가 뭐 이런 그림을 넣었어. 그리고서 여기를 이걸 알파를 줘놓고 저 뒤에 가면 뭐가 있냐 이런 그림이 또 있어. 이게 이렇게 지나가면 저그림 바뀌어요. 이 뒤가. 그러니까 여, 여기 스테딕에서 저저맨 뒤에 그림을 바꾸고 고이의 바꾸고 바꾸서 합해서 이 방송사에 가면 뒤가 가만히 있는 게 없어 벽이 뭐가 금지비 하나 응? 사진같이 안 한단 말이야 그걸 만들려면 A B I 로 포토샵하거나 저, 포토샵 저 프리미어 가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저기 비디오를 그걸 4K 2K를 플레이하는 순간 G P U 이런 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안 하려고 저 안에 저 합성으로 저 느낌을 주게만 하면 되니까 이 안에서 애니메이션 기능을 여기다 넣어서 G P U에서 이렇게 믹싱 시켜요. c p u 에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저기다 비디오들 막 넣고 하면 은 CPU가 일을 해야 돼 그러면 i7, i9을 해봐야 한 7, 8개 하면 딱꽉 차요. 그래서 저런 효과들 영상 때문에 하는 거는 비디오를 하지 말고 이런 걸 하자. 특수하게 개발한 거예요. 5000에서 7000에서. 그런데 저런 걸 넣어놓으니까 가리키기가 너무 많아. 400에는 조금 더 빼주고 300은 더 빼주고 200은 더빼준 거예요. 간단히 하나. 그래서 충분하니까. 그래서 저저 저 작업들 레이어를 3D, 2D에서 어떻게 하느냐로 우리가 충분히 세상에 없는 영상을 만들어내자. 편집에서 할수 없는 거였요그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처음에 딱 키면은 제일 먼저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가서 카메라를, 크로마키를 다섯 개를 잡아줘요. 1번 크로마키, 2번 크로마키, 카메라 1, 2, 3, 4, 2에 가면 다 크로마키 딱 잡아서 빼놔. 이 크로마키 비디오들이야. 동시에 다섯 개를 넣을 수 있어. 이렇게 찍는 거 하나, 저렇게 찍는 거 하나. 방에다가 가상 이 교실에다가 여기다 책상 하나 더 놓고 두 번째 로안치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배치하는 방식에 의해서 스튜디오와 가상 스튜디오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칠판을 보통 튜디오 가면 텔레비전 갖다 놨잖아요. 찍으면 같이 나니요쭉 들어가면 칠판도 커져. 쭉 들어가면 사, 사람이 커지게 해 놓고 칠판 작게 해 주고 싶은데 작게 해 줘야 되니까 그 작게 하는 부분에, 이, 저걸 넣자. 그, 이제, 카, 저, 테레비 있는 걸 절로 받아서 개를 조정하게 만든 거야, 이거는. 자, 이제 개념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크로마키를 다섯 개 한다. 그러면은, 지금 나인의주에 크로마키가 나온 거지. 두 번째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여기 여러, 여러 예를 넣는 거야. 우리가 만든 예를. 하나 불려서 하는 거야. 지금, 지금 한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걸 여기서, 뭐, 3 모니터, 5000 스탠다드다. 이렇게 넣으면, 지금 하는 게다 저기 저장이 돼요. 다음에 뭐, 그도 올라오게. 그 다음 여기는 뭐, 스테디 엘리먼트. 집을 짓는 거야. 지금 우리 저 집을 넣었는데, 아, 나 월을 다른 거 하고 싶어. 이렇게. 아니, 월을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런 그림을 다 넣어놨어요. 여기다. 시드니로 하려면 시드니.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는, 백그라운드에 우리가 넣어놓은 데 거를 찾아갈래. 여기서, 여기서, 그, 우리 드랙트에 있는 걸 가져갈래. 아니면 여기다가 파일로 다른 데 있는 걸 불러다가 갖다 넣을래.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를 이렇게 구성해서 이게 나왔어요. 그럼 세 번째는 장면을 이제, 스튜디오가 생겼으니까 그 안에가 장면을 만드는 거야. 카메라 놓고 빛 갖다 놓고 해야 돼. 그러니까 1번을 이렇게 만들었어. 2번에는 이걸 잡고서 드래그 시켜요, 이렇게. 이걸 잡고 드래그. 여기에 카피 p y to 5 c e n t t 이렇게 됐어. 그럼 아까로 똑같은 여기 있잖아. 여기서는 뭐라고 하시냐. 액터가 탁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 카메라를 가지고 여기 오른쪽 마술로 이렇게 들어가요.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사람이 충분히 커질 때까지. 이, 이게 이 정도가 뭐냐면 이 카메라 여기 꺼가 전체 화면에 나온 거지 카메라 들어온 대로 하나 쳐주는 거잖아 항상 이 정도를 맞춘 다음에 거기서 모니터를 그 배치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A B 뭐 사이즈 위치 다 마음대로 C c 가어디갔어 어려울 때는 리셋 시켜보 r e s c h 었잖아요 아, 그런데 여기 가운데 여기, 여기 뭐가 있는 것같 a n 여기는 왜 i Yogi, Yogi, y o 여기 y 요것의 프레임. 이걸로 하자. 그럼 저게 생기는 거예요. 요것의 프레임. 이걸로 하자. 이것의 프레임. 이걸로 하는 거예요. 프레임이 우리 항상 있다. 뭐 이런 걸 넣었다. 그러면 저, 저거의 저 프레임의 두께. 좀더 얇게 하자. 여기도 뭐 두께. 좀 얇게 하자. 이렇게 조정이 되면 얘를 카피 투올컨텐 a l 저 프레임 다 넣자. 여기도 프레임 지금 넣은 걸다 넣자 이렇게 하면 모든 데저 프레임이 잡혀서 나와요. 자 그럼 여기 나왔어.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됐잖아. 그럼 우리 표준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여기 만들었어. 여기서 일로 카피를 해서 6번에 가서 카피 6번에 가 똑같이 나와 6번은 우리 어떻게 하고 싶으냐 사람이 일로 오고 뭐 여기는 조금 더 작게 해도 이렇게 나오고 이 3번 모니터를 여기 크게 하자. 그리고 이이 세칸 모니터는 좀 작게 내자 보이긴 보이는 거야 작게 1번 모니터 더 작게 하자 이러면은 여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지 그런데 이 9번에서 는 어떻게 하냐. 9번 딱 가면은 6 9 9 9 하고 여기서는 야, 여기는저 스크린에 우리가 이제이 스크린에다가 뭐 다른 내용, 여기 9텐츠를 가서 뭐, 뭐, 이런 웹사이트 보인다고, 진짜. 이그이 여기야. 여기에 뭐가 있는 그림이 었어 이렇게 설명할 때는 여기가 이게 있으니까. 여기를 일로 가서 카메라를 가지, 고 사람 쭉 빼주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3번을 쫙해 주는. 그리고 2번, 3번 재배치 시켜줘요. 속 시원해서 볼거아니야그 그지? 그런데 조금 더 느낌을 주려면 여기서 이그림에이 이 밑에 Z XY의 크기는 알겠는데 Z는 뭐냐면 커브야.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돌려줘. 뒤로 빼주고 저런 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딴 데는 저 느낌 응? 여기도 약간 꺾어져 안으로. 예를 들어서, 리셋시스고 약간 꺾어져. 얘도 리셋시스고 약간 꺾어져. 사이즈를 잠깐 조정 a c 이 나온 거야, 그렇 그다음에 이 밑에 12번, 요걸 잡고 12번에서 어떻게? 이거만 또 오래 나오면 지루하잖아. 여기 가서 여기서는 조금 쭉더 빼죠, 사람 느낌을. 이렇게 해주고 이이 이 그림을 조금 더 크게 해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걸 몇 초간 하느냐 이거를 이거에 마우스가 올라가기만 하면 그 10초 후에 9번으로 가라 9번에 가면 10초 후에 12번 가라 여기 왔다 갔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포인트가 움직이기만 하면 이거고요, 이거고요, 이거고요 9초 지나면 얘가 더 커져 9초 지나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졸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작아지고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여기는 뭐냐 9초 동안 안 움직이면 6번 돌아가라 그지 그러니까 여, 여기에 있는 여기가 9초, 9초 혹은 10초 해, 안 움직이면 은 가는데 여기 보면 Reset Timer 이렇게 돼있어. 이걸 이제 저, 저, 저기서 보는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여기다가 애들 라이브 해서 라이브 중에 지금 이 메뉴 있는게 4번이네. 이거 켜주면 여기여에 요기, 있는 여기에 뭐냐 리셋 타이 여기서 마우스 움직이면 그때 다시 시작이안 움직이는게 계속해서 6초동안 애들 보고 얘기하는거잖 그러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올라가서 또 마우스 건드리면 밑으로 이게 자동제가 어 되게 한다. 그 선생님은 이걸 누르고 뭐하고를 안 해도 돼. 응?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쪽에서 저쪽 보면서 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일로 갈 때, 여기다 카피를 해놓고, 이 위는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최대로 커져서 더 커지게 해도 돼. 여기가 선이큰 거야. 큰 건데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얘기만 계속 얘기하는 치료하니까 약간 뭐 스튜디오로 빼주는 거예 약간 좀 이렇게 어, 약간만 변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이, 이 자료가 중요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1번 2번 중 같은 거 여기다 켜주고 3번 이렇게 나와자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되는가 봐요 봐 시작을 했어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여기서 들어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로 딱 들어가. 여기 이제 여기 애니메이션, 오토메이션 이렇게 누 오토메틱. 여기 뭐냐면 아까 몇초 되면 바뀌고 하는 것이 저거를 끄면 안 돼. 누르는 거. 이거 켜놓으면 자동이 돼. 일리로 가서 지금 이 위에, 이 화면에 포인터가 이렇게 절 저로 간 거예요. 만약 이 포인터를 일로 지금 여기서 만약에 3번을 3번을 이걸로 갔다.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는 3번으로 포인트가 이리로 오잖아, 여기. 그럼 저게 커지는 거야. 선생님, 응.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응. 또 여기서, 이, 여기 포인트가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이, 6, 8번으로 온 거야. 우리 여기 8번. 여기 8번을 우리가, 8번 세팅 보통 어떻게 해? 여기서 카메라를 약간 뒤로 보내주고. 이게 여기서 액터 위치 카피톨. 이렇게 여기 가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 데서 8번에서 2번을 좀 크게 해 주고 1번이 이쪽에 놨다. 마음이지. 그리고 얘를 이쪽에 놓자. 뭐 이렇게 배치했다. 그러면 여기 있다가 시작을 해보면 여기 있다가 일로 가면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좀더 자세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자동 제어 모드는 선생님이 포인터로만 움직일 때따라가있는 거예요. 그걸 세팅하는 방법을 넣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세팅을 각 장면별로 여기는 이렇게 여기 가서는 얘를 더 빼가지고 더 빼서 카메라 가지고 더 뒤로 좀더 빼주고 2번에좀더 키워주고 뭐 이런 걸다 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장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뭐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이런 거 하나 하면 이제 무지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미리 나올 장면을 해놓고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할 때도 이 쓰는 사람이 자유롭게 하자 이 장면 자기 만도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답이 돼. 단 표준을 내가 대략 제안하는. 어떻게 표준을 제안는 거냐? 저장을 하고. 자 우선 이 씬에서는 첫 장면 멀리 있는 장면을 멋있게 늦춰. 첫 장면 시간이 지나면 쫙 이렇게 들어와라. 이때 어텐션이 되네 강사가. 그러다가 서, 설명을 하다가 여기서 이 포인터가 일로 가서 움직이는 순간 7번으로 가. 여기서 일로 가는 순간 이게 저 6번, 8번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이걸 가는 게 절로 가는 거예요. 이게 턱턱턱 벽기면서 함으로써 강의하는 사람 여러 개의 자료 성도들이 앉아있고 여기는 줌으로 들어와 파워포인트가 있고 를 저것만 보고 혼자 강의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1단계, 스튜디오를 멀리서 보면서 스튜디오를 빌드하자. 스테딕 엘리먼트 조정한다. 2단계, 씬을 만들어 가자. 3단계, 자동으로 속한다 이게 우리의 기본 원리. 이렇게 되는 장비가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는 한국에만 없는 게전 세계에. 그래서 우리가 저걸 가지고 교실 가기 하려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크로마키 없이 한거다 이걸로 강의를 큰 프로젝트에 쏘라 해. 대형 강의실이나 강당 가면 스크린은 엄청 커요 사람이 안 커져 얼굴 기억을 못해 밑에서 이거 가지고 자기 스크린 보고 강의하면 여기 나가는 거예요 저를 앞에 500인치 강당 끝에 놓고 교장선생님이 학생 뒤로 오라는 거예요 같이 보면 성전에서 목사님이 뒤로 오라는 거예요 왜 앞에 계시냐 앞에 큰거 해놨는데 우리 이거 대무장만 했잖아 거기다가 뒤에서 하시면 목사님 뒤에서 보는데 앞에서 딴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뒤에서 강의한는데앞에 애들이 아이씨 좀, 선생님 어디 보나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플립트 러닝을 내가 플립트 티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뒤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 거기 앞에서 하실 필요가 뭐 있어. 옆방에서 해도 되고 방에서 해도 되지. 어차피 그걸로 가는데. 응? 그게 스마트 강의야 어디든지 VR 교실이 된다. 목사님 방에서 하면 어디선지 서볼수 있다. 그런데 성전에 와도 저그림이 나가고, 스마트폰으로도 저그림인데 성전에 안갈려고할거아요 그게 그러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극장처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자, 하여튼, 이제 이걸 가지고 매뉴얼을 간단히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